몇년초 설악산으로 가족 여행을 갔었던 일이에요.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 구경 후에 내려오던 도중 저희 애가 울기 시작했어요. 아유 형훈아 쭉 그만 좀 울어. 아유 갑자기 애가 왜 이런데? 와이프가 애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아 어, 생전에 맡아본 적 없는 생화 분기 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. 어. 아, 뭘 먹은거야! 아, 냄새가 아주 너무 아 오메하다 못해 진짜! 아우! 쿨이 다구려 어.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희 애 때문에 신경을 안 쓰다가 냄새가 막 퍼지니까 웅성웅성하게 싶었어요 오메! 징하네 징해! 헛다 아, 질다 질어! 이런 것을 끼면 은 똥구녕은 안 썩나? 그그그 그, 그, 라이터 키지 마쇼! 그 블락 쏘잉! 여기 안내양 없어요? 아, 문좀 열어주소 아나 진짜 뛰어내릴라 그냥 확허막마 아, 아이고 나가 말을 안하면 뭐 나가 낀 것을 알겄네 응? 어? 뭐 냄새가 이래 지독하더냐 드디어 케이블카가 도착을 하자마자 저는 외쳤어요 어 진짜 이건 아 이거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우리 내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범인을 찾죠 아우 이거 이렇게 심한 방구는 이거? 아유 진짜 경찰 불러야 돼요 이거 못 붙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너무하잖아 제가 계속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아내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더라고요 여보 그만 좀 가자 아니 지금 우리 경원이가 지금 막 울잖아 아우 이거 진짜 냄새가 아우 이거 진짜 경찰 불러가지고 누군지 찾아야 돼 그냥 확 그냥 어쨌든 저희가 차를 타고 돌아오는 도중에 야, 뭐 성질 좀 죽여 제발. 아, 그치창피 죽을 뻔했어. 아니, 우리 경원이 어? 막 우는데 몸도 약한데 무슨 애가 있는데 그렇게 방구를 엄청나게 껴대. 어, 그게 화가 안 나? 어, 그만 좀 화내고 그거 아까 방구 때가 끼고니까. <웃음> 아, 이고 세상에. 그랬습니다. 저희 가족이 케이블카 타기 전에 먹었던 음식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. 홍어랑 막걸리 거기에 감자전을 먹었습니다. 찐감자도 먹었었네요. 아 맙소사. 그래서 아마 냄새가 많이 심했던 것 같았습니다. 여보 미안. <목소리>